의미가 되는 이야 오늘만 놀줄 아는 <웃음> 이 나와 오늘 없는 건 아니야. 어, 놀줄 아는 오놀줄 아는 놈이네 놀다 놀다 놀다 1번 내가 정답 일번 오오. 오오. 오오. 오오. 오 놀줄 정답. 정답. 그러니까 줄임말인 거죠? 네. 다 줄임말이에요. 오늘 안 와. 아, 오늘 니까이요일 나가 오늘 안 오늘 몇아 아침까지 놀는 맞아? 어, 오전에 놀고 오후에 놀고 아, 놀고. 아, 놀놀 놀다. 전혀 모르겠어. 힌트! 힌트 너무 많이 들었거 <웃음> <웃음> 이걸 써요, 진짜로. 무슨 자리에서 요 저거를? 일단 노라는 노라가 노라 맞다 했나? 논다이저 놈이 뭐라고 했 그냥 놈이다? <웃음> 놈이냐? <웃음> 오늘 제 <잘> 놀았어. <웃음> 오노라본 놈인가 맞아? 비슷해 비슷해. 오놀나본 놈일까? 오놀라본 놈이냐? 아나 알맞아. 오 놀줄 아는 놈인가? 정답. 아 어떻게 맞 아, 아 어뭔가 어, 아이스 바닐라. 오 정답. 이번 아이스 어... 바닐라라떼. 아. 아이스 k n 라라 you know, y 차 u k 차 o w 용차? u k n 차 w y o 유 know, you k 맞아. <웃음> 유튜브 유튜브랑 관련된다고? 유튜브 왕차 <웃음> <웃음> 몸이 안 좋아서 <웃음> 이거 <웃음> 거꾸로 <웃음> 이렇게 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? 이게 뭐가 <웃음> 있는 말이에요? 이건 전 완전 사람 안 유명한 사람 차이 유명한 아니야. 아... 니야 아, 말을 안 하시네 아, 모르겠어 난 저거 어? 정말 모르겠어 아니, 들어, 아니 내가 야, 봤을 때 단어를 괜찮유 아... 한다고 그러니까 유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죠? 그러니까 그 12글자가 됐는데 아, 1 2글자 시작이 유으로시작한거아니가 아니지 어... 어 저희는 패스하습니다 솔직히 이거 못마셔가지어 맞출 맞출 패스, 패스 제가 근데 이거 못 맞출 것 같아요 음는 너무 어제 네요다 맞추실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에이스팀 아니야? 야뭐야냐나 큰일 났어 이번주 어머니 생신인데 갑자기 알파옵소야 <웃음> 이번 세금 망했어 어, 어, 이번 세금 망했어 아, 가신비 선물 가성비 가짜신령이율 <웃음> 그러니까 가성비 만적으로 가짜 어, 좋은 선물 아, 네. 정답 정답입니다. 아. 갑자기는 맞아요? 갑자기. 갑자기 통화 아 갑자기 통장 알버지야 알콩스야. 통장 알. 돈이 없으면 뭘하죠 알거지 됐어. 알바야. 갑자기 통장 알바야. 갑자기 통장 비어가지고 알바 뛰어야 돼. <웃음> 아. 저런걸 줄이냐, 쓰오 아. 차. 이차 망. 이거 망. 이차 은 저도 <웃음> 너무 <웃음> 너무 우리가 한 분도 알것 같아요. 차. <웃음> 벌써 재미없어 샵리 우정 0원 샵 군날 사샵 문제 난이도 싫어 아 안올 아샵 오늘 안올 샵 오늘 아올샵 오늘 안올 옷놀줄 아는 놈나아샵 오늘 생일인데 가송 말이야 맘만잘고 <목소리도 만만치고>. 뭐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요즘 신조 핵장어. <웃음>